안녕하세요 그림책을 활용한 안전교육 강사 임진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요 그림책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안전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 대비 훈련을 그림책으로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 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고 알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요. 그림책을 함께 볼까요? 소방차가 출동하니 다른 자동차들이 멈추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소방차가 가운데 오고 있고 모든 차들이 옆으로 비켜주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빨리 다른 차들이 비켜줘야 얼른 가서 불을 끌수 있기 때문이죠 이한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얼른 가서 빠르게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야기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불에 물건들이 타면 나쁜 연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연기들은 위로 올라가고 깜깜해서 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코와 입을 막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쁜 연기들이 코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불이 났을 때따르릉 소리가 나게 됩니다. 왜 소리가 날까요? 네,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불이 난 장소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보 사이렌 소리에 익숙할 거예요 소방대피 훈련을 했던 경험들을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서 이 그림책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은 화재 발생과 빠른 대피를 알리는 중요한 소리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불이 났을 때 먼저 나가지 않고 반드시 성인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도 다시 알려주면 됩니다. 불이 났을 때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불이 나면 전선 등이 다 타고 전기가 끊김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를 움직이지 않고 또한 깜깜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 또는 외부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또한 계단을 찾는 방법 초록색 비상구 표시를 찾는 방법 왜 초록색 비상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실제 비상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과 같이 찾아보고 비상구의 모습처럼 신체로 표현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할 때는 선생님과 같은 어른을 따라서 대피하고 문 손잡이나 다른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을 알려주세요 불이 나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뜨거워져서 함부로 만지면 손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물건들이 타면서 생기는 검은 연기는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여 마시면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검은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손으로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악어처럼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불이 나면 선생님을 따라 빠르게 밖으로 대피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무섭다고 숨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불을 만나게 되거나 연기를 만나 큰일 날수 있어요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누구누구 여기 있어요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림책에서 나오는 기린 소방관 초코처럼 우리 선생님이나 소방관님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과 실제로 소리 쳐보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불이 나면 1층 출입구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상계단, 비상문, 미끄럼틀, 구조대 등을 활용해서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피난시설이 있다면 위치나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비상대피 훈련 시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을 실제로 보거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며 그 경험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비상대피 시 집결장소가 어린이집마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 밖으로 다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집결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추가로 화재대핏이 신발을 신지 않는 것과 지진대핏이 신발을 신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화재 대피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대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면 지진 대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대피 를위은 교사의 신속한 인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선생님과 알게 된 화재 시 대피 행동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화재 대피 훈련을 재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3편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책을 활용한 안전교육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